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이제 리뷰를 하고 언박싱을 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. 이 브랜드는 저랑 조금 그래도 가치관이 좀 맞다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 어떤 브랜드냐면 노드그린이라는 브랜드예요. 일단 이 브랜드는 시계 브랜드인데 이제 디자이너가 헤이랑 뱅앤올룹슨의 전 헤드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20년 경력에 뭔가 궁유럽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<웃음> 그런 디자이너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기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계를 구매하면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부는 이제 노드그린 측에서 해주는 건데 뭐냐면 식수, 교육, 환경 요렇게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식수는 남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두 달치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한다든지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인도 어린이들에게 이제 한 달간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은 라틴 아메리카의 열대 우리임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또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기부라는 게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도 마음을 먹어야지 할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여기서는 시계를 같이 구매를 하면서 더불어서 기부도 할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좋은 일한다는 방향으로 <웃음>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기업이에요. 저는 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할 문제잖아요? 이런 환경적인 기업들이 뭔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은 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브랜드는 그래서 탄소 중립 기업이고 본사에서 청구루의 나무를 심는다든지 노드그린 팀에서 뭔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아예 소소한 것부터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나 이제 뭐 쓰레기가 나오던가 이런 그 부분 있죠. 그래서 재활용이나 아니면 이제 이게 배송되는 부분.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환경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저는 진짜 관심이 많이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의 시계가 도착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와우! 어, 이렇게. 패키지는 굉장히 좀 고급지게 되어 있네요. 와, 너무 예쁘다 서랍장처럼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,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시계를 이제 구매를 할때 시계 하나랑 그리고 스트랩 하나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. 미쳤다. 너무 예쁜데 짜잔. 여기 보면은 약간 뭔가 체인 같은 스트랩이고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어요.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일단 딱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굉장히 약간 고급스럽다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뭔가 그런 숫자 같은 건 없고 완전 초심플하게 시침이랑 분침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위치 정도만 봐도 이제 시계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으니까 장식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예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심플해가지고 한번 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착용을 해볼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제 손목이 좀 크거든요? 제가 좀 손목이 얇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거는 항상 많이 줄여줘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<웃음>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해서 요걸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따끗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맞을려나 <웃음> 우와 좋다 그래서 뭔가 완전 실버, 실버로 실버,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느낌인데 뭔가 도시적인 그런 느낌으로 착용을,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. 다른 또 스트랩 하나를 더 했잖아요. 요겁니다. 짜잔! 요거는 또 뭐냐면 사실은 저는 요게 훨씬 더 관심이 갔어요. 요거는 비건 가죽이래요. 이제 동물 가죽이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80%랑 천연 섬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비건 가죽인데 이렇게 딱어 뭔가 만져봤을 때 느낌도 촉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죽 스트랩이 또 다른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비건 가죽 스트랩이거든요. 요거를 일단 판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<웃음> 주고 싶었어요 진짜. 이 요것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느낌이 진짜 좋네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안쪽에 안쪽에 보면은 노드 그린,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렇게 안쪽에, 안쪽에 땡겨서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. 너무 예쁘다 근데. 요거 자체가 일단 너무 심플하니까 뭐 어떤 줄을 끼워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너무 예쁘 짜잔! 와 진짜 예쁜데? 아 색깔이 미쳤잖아 진짜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<웃음> 그만해 <웃음> 그만해 찬양만 <웃음> 언제까지 찬양만 할 거야 이게 이 비건 가죽 요색상이랑 그리고 이 실버 색상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요 패키지 있죠? 패키지가 다 친환경적으로 인증된 패키지라고 합니다 요 펠트 있죠? 요거조차도 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조차도 굉장히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되게 신경 쓴게 많이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랩이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서 뭔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또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 굉장히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기부까지 된다고 하니까 뭔가 따뜻하고 뜻깊게 그렇게 선물할 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막상 받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물을 받은 느낌. 되게 행복한 <웃음>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<웃음>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약에 하시려면 12월 18일 자정 전까지 주문을 해주시면 크리스마스 전날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고정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프트 세트가 20% 이미 할인이 되어 있는 가격인데 근데 이제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할인 코드가 있어요. 거기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심지어 거기다가 15% 더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 브랜드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노드그린 리뷰였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